그냥 보자마자 저는 하! 아 소리를 진짜 질렀다니까요. 안녕하세요, 밀리 밀리 김밀리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피의 신상 팔레트 피 아이 팔레트 글래스 제품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메이크업 영상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꼭! 쿠션 글래스가 엄청나게 대박이 났죠? 그 이후로 아이 팔레트가 출시가 된다는 소식에 정말 아, 꼭 이거는 빨리 꼭 사야겠다. 너무너무 기다렸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출시되자마자 바로 제가 구매를 했죠. 출시하는 날 바로 구매를 했는데 카메라에 렌즈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영상도 조금 늦게 업로드가 될 텐데 어쨌든 뭐 본론은 들어와서 팔레트는 두 가지로 출시가 됐어요 01호 봄 02호 여름 이렇게 두 가지가 출시가 됐는데 이렇게 99 팔레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컬러를 보면 봄 여름 이렇게 딱 봤을 때 너무 이름이 직관적이죠 봄 메이크업을 연출하고 싶을 때는 봄 팔레트 여름을 알리는 쿨한 메이크업을 하고 싶을 때는 여름 팔레트를 사용하시면 을 되는데 전체적인 컬러를 보면 쿨톤, 웜톤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쿨톤도 살짝 보시면 너무 쿨하디쿨한 컬러가 아니라서 쿨톤이든 웜톤이든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컬러들로 출시가 됐어요 패키지를 보면 투명한 글래스 타입의 패키지인데요 커버면이 평평한 게 아니라 물결처럼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과 좀더 색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리고 99 팔레트지만 4구보다는 조금 더 크고 9구보다는 좀더 작은 사이즈로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라서 파우치에 넣어서 사용하기도 좋고 우리 가방 보통 요즘에 되게 조그만 가방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가방에도 넣고 되게 간편하게 손으로 쓱쓱쓱쓱 메이크업 수정도 가능한 그런 타입이에요. 그래서 부담 없이 가지고 다닐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특기도 보시면 생각보다 좀 얇죠? 너무 너무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컬러들을 보면 정말 너무 전체적으로 너무 예뻐요. 그냥 보자마자 저는 하! 아 소리를 진짜 질렀다니까요. 보통 99 팔레트를 보면 아홉 가지 컬러 중에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손이 많이 가는 게 보통인데 이 컬러들은 진짜로 너무 너무 버릴 게 없는 컬러들의 조합이라서. 정말 두루두루 쓸수 있는 컬러라 이거는 정말 봄부터 가을 전까지 진짜 데일리로 사용할 수 있는 컬러들의 조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컬러를 보시면 첫번째 라인 베이스, 두번째 라인 글리터, 세번째 라인 음영 글리터들도 입자가 점점 굵어지는 타입으로 배치를 해놨어요 메이크업 할때이 다음 컬러는 어떤 컬러로 올려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아주 상당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피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 점차점차 점차 진해지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첫번째 라인으로 메이크업 했을 땐 데일리 메이크업 글리터 덕후 분들은 두번째 라인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같고요 그 다음에 난좀 오늘 음영 있는 메이크업, 포인트 메이크업을 좀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세 번째 라인은 베이스, 중간 베이스, 그 다음에 음영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중간에 나는 글리터로 포인트를 주고 싶다 라고 하셨을 때는 이 컬러를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메이크업을 하시면 좀더 쉽게 메이크업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정말 피해서 이런 컬러 배치는 너무너무 잘한 것 같더라고요. 015봄 팔레트 컬러는 전체적으로 봄을 알리는 오렌지 피치 브라운의 컬러들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피부톤에 상관없이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컬러들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나 코랄 덕후분들은 아주 환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컬러들의 발색이 정말 맑고 뽀얀 발색으로 되는 게 특징이에요. 제형 자체가 프레스드 타입의 제형이 아니라 젤리와 프레스드를 합쳐 놓은 제형으로 출시가 됐기 때문에 가루날림이 적고요. 쫀쫀하게 발리면서 이 발색도 잘 되더라고요. 첫 번째 줄은 베이지 코랄 컬러들에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두 번째 컬러, 이 글리터는요. 첫 번째 쉬머 컬러는 그냥 손으로 툭툭 올려도 고급스럽고 너무 예뻐. 그러니까 두껍고 탁한 그런 광이 아니라 바세인 광이 나니까 고급지더라고요. 두 번째 글리터는요. 컬러감보다는 유리알처럼 반짝반짝있는게 아 그냥 올리자마자 뭔가 글래시하면서 뭔가 투명한데 영롱해. 세 번째 글리터는 밤 타입의 글리터인데 살짝만 올려도 밀착력이 탁 올라가서 그냥 딱한 번에 딱 붙어. 그런데 뭉치진 또 않아. 그냥 다각도로 반짝임이 너무 달라서 그냥 올리자마자 영롱영롱. 바로 그 영롱함이 느껴져요. 세 번째 줄은 밀키한 브라운 컬러들을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나 이 컬러, 이 컬러는 안에 글리터가 아주 반짝임이 살 착 들어있어서 밤하늘의 별처럼 그냥 보이는게 아니라 뭔가 가까이서 보던지 은근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약간 밀당하는 글리터의 느낌이 살짝 들어요 전체적인 설명은 해드렸고요 1호 본팔레트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약간 레티놀 크림을 한 며칠 동안 발랐더니 이게 탈각되는 시기여가지고 지금 얼굴에 각질 때문에 좀 베이스 메이크업이 좀 지금 약간 살짝 들뜬 상태거든요. 피부 상태가 상당히 지금 좋지 않다는 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즈 쉐이딩부터 살짝 할게요. 노즈 쉐이딩을 빼놓을 수 없어서 먼저 해보도록할게요 자, 이제 코가 좀 생겼죠? 어, 베이스 컬러를 올려줄 건데 베이스 컬러는 이 컬러로 베이스 컬러를 올려줄게요 베이지 톤의 컬러라서 그냥 눈두덩이 전체적으로 올려줄게요 그리고 언더에도 한번더 올려주고요 요거와 요거 두 개를 섞어서 올려주도록 할게요 제가 이봄 팔레트를 하고 출근을 딱 하니까 정말 봄이 온것 같다면서 정말 화사하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정말 이 메이크업 하나로 엄청 봄 같은 느낌이 든다고 그런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도 딱 하는 순간 되게 뭔가 놀러 가야 될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 알죠? 투명하면서 되게 맑게 표현이 되잖아요. 이 컬러와 이 컬러를 섞어줄 거예요. 가루 날림이 정말 적어요. 지금도 보시면, 가까이 보시면 가루 떨어지는 게 거의 없죠?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컬러를 차근차근 하나씩 이렇게 올려주고, 언더에는 아주 살짝 소량만 발라줄게요. 애교살을 살짝 만들어줄 건데, 저는 이 컬러를 살짝 쓸거예요 그래서 라인을 먼저 만들어줍니다 언더 속눈썹을 콕콕콕 한번더 컬러랑 섞어서 언더에 올려주도록 할게요 이가운데 있는 쉬머 컬러를 올려볼게요 저는 글리터는 무조건 손으로 엄청 이게 유리알처럼 컬러가 올라가서 영롱하지 않아요? 그쵸? 그렇죠? 글리터를 글리터를 올려볼게요. 콩콩콩콩콩콩 눈이 엄청 영롱하지 않아요? 글리터 자체도 너무 과하지 않아서 살짝만 올려도 조명을 밝히는 듯 화사함을 더해주니까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예쁘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저는 아이라인에 가이드라인을 그려줄게요 애교살에 살짝 이 컬러를 올려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눈썹과 속눈썹까지 붙여서 보여드릴게요 눈썹이랑 속눈썹 까지 붙여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컬러로 코 위에 살짝 광을, 광채를 을 올려줘 볼게요 저는 팔레트에 있는 이 컬러를 사용을 해가지고 치크로 사용을 해볼게요 피부가 너무 안좋으니까 영상에서 잘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팔레트가 좀 사이즈가 작다보니까 치크 브러쉬가 올라가기에 상당히 조금 작은 그런 느낌이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치크까지 완성을 해줬으니까 살짝 커등에 올려줘볼게요 역시나 피에 모닝 글로우 컬러를 올려볼 거예요. 약간 코랄과 로지 컬러가 살짝 그런 컬러라서 약간 그봄 팔레트에 정말 찰떡으로 맞는 컬러이더라고요. 이렇게 입술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2호 여름 팔레트를 좀 보여드릴 건데 컬러들이 전체적으로 핑키쉬하면서 쿨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쿨한 느낌이 정말 극강의 쿨한 느낌이 아니라 따뜻한 쿨한 느낌이 있어서 웜톤 분들도 정말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팔레트예요 여기도 라인을 쭉 보면 아시겠지만 점점 진해지는 컬러들로 배치를 해놨고요 글리터도 역시 점점 굵어지는 입자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컬러들은 맑은 핑크 컬러들의 위주와 두 번째 라인은 핑크 베이지 쉬머 펄, 실버 핑크 젤리 글리터와 핑크와 퍼플 오로라 글리터 밤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 번째 라인은 아주 살짝 회기가 감도는, 약간 뮤트한 감성이 감도는 핑크와 로즈 브라운, 그리고 브라운 컬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요런 핑크클톤의 팔레트들의 글리터들을 잘못 이 눈가에 올리게 되면 눈이 약간 동동 떠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핏 팔레트의 글리터는 유리알처럼 투명하면서 글래시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이 눈에 딱 올렸을 때 녹아드는 이 영롱함 딱그 표현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라인은 봄과 여름을 알리는 데일리 메이크업 그리고 두 번째 라인은 글리터 덕후분들이 사용하기 딱 좋은 글리터 조합. 그다음에 세 번째는 뮤트한 감성의 음영 메이크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세 번째 라인 순서대로 메이크업을 하시면 정말 그냥 이번 여름은 끝났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름 팔레트로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 컬러로 전체적으로 눈두덩이에 올려줄게요. 언더 쪽에도 같이 발라줄게요. 컬러와 6컬러를 두 개를 반반 섞어볼게요. 제가 이 여름 팔레트로 메이크업을 했는데 정말 동동 뜨는 그런 핑키한 쿨톤의 메이크업이 아니라서 정말 데일리로 할수 있는 메이크업이라 너무 예쁘게 연출이 되더라고요. 쿨톤 메이크업을 도전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완전 난 이거. 도전할 수 있어! 이 팔레트 꼭 사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많이 드실 거예요 언더에도 같이 연결을 해줄게요. 그냥 핑키시한 메이크업은 사실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 팔레트는 정말 예쁘더라고요이 컬러와 이 컬러를 섞어보도록 할게요. 뒤쪽으로 쌍꺼풀 약간 뒤쪽있죠? 뒤쪽에 컬러를 좀더 얹어주고 음영을 줘서 안쪽에 바단에 좀더 줄게요 가운데만 살짝 라이트하게 이 컬러를 한번더 뒤쪽에 올려줄게요 밑에 하단에 살짝 음영을 주고 애교살 위에는 이 첫번째 자연스럽게 연출 바로 그쵸 살짝만 올렸는데 딱 올라가잖아요 그냥 너무 메이크업을 쉽게 할수 있도록 만든 것 같아서 아 진짜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진짜 할때 메이크업 할 때마다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이거를 사용을 해서 글리터도 너무 과한 느낌이 아니라 투명하게 올라가면서 입자도 여기에선 제일 굵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굵지 않아서 과하지 않게 영롱하게 연출이 돼서 좋은 것 같아요. 반대편도 메이크업을 마저 하고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컬러로 치크를 올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아이팔레트로 아이메이크업과 치크까지 완성을 해봤습니다. 립 제품도 역시 피 제품이고요. 입술에 오늘 올릴, 올릴 컬러는 언네임드 컬러를 올려볼게요. 여름 팔레트랑 아주 찰떡이더라고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그냥 너무 찰떡인 거지. 너무 찰떡이죠? 컬러로 올리고 블러블러블러블러 네 지금까지 피의 신상 아이 팔레트 글래스 제품을 리뷰를 하면서 메이크업까지 보여드려봤습니다. 제 영상 보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